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 사태, 이 시국에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건강하게 지내려고 아무튼 뭐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조심하지 않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다 보니까 참 어렵네요,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키덜트 생활 열심히 즐겁게 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이 시기를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엔드게임 피겨는요 바로 타노스가 좋아한 누나입니다. 스칼렛 위치. 누나 <놀라> 좋아해요! 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버전으로 나온 스칼렛 위치입니다 네, 얘는 반다이 SH 피규어 아트 제품이고요 코앱 상점에서만 파는 코앱 한정 제품입니다 저는 좀 늦게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네, 박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예쁜 완다 언니, 완다 막시모프 얼굴 보이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름 써져 있고 간단한 포징 되어 있고요 뒤에 간단한 설정과 설명 되어 있습니다 박스늘 보던 거랑 비슷비슷하지만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리고요 빨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얼굴 보시다시피 두 개인데 앞면만 교체하는 거고 눈동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표정이 다르거나 입모양이 다르거나 뭐 찡그리거나 이런 거 없어요 다만 날리는 머리카락 앞쪽에 이 파츠가 따로 있습니다 손에 끼는 이펙트 파츠 세 개가 되어 있고요 낀 손까지 합쳐가지고 네 쌍이 들어있습니다 어우 부츠가 굉장히 반짝반짝하네 빨리 본체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다이 SH 피규어츠에서 나온 스칼렛 위치 네 아주 잘 나왔죠? 보시다시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뭐 그냥 잘 나왔습니다 네, 마블 레전드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반다이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유일한 6인치는 마블 레전드 그 밖에 없었는데 마블 레전드의 그1 1호 버전보다는 인피니티 워 버전으로 비전이랑 같이 나왔던 게 지금 뭐 프리미엄이 어마무지합니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반다이에서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거죠 3D 프린팅이 굉장히 잘 됐는데 이전 거는 사실 입자가 굵게 프린팅된 게 많았어요 근데 이 스칼렛 위치는 입자가 아주 고르게, 곱게, 자세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도 나쁘지 않고요 머리카락도 뭐 나름 신경 써줘서 그라데이션까지 넣어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라 좋아해요! 자, 가까이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역시 헤드부터 봐야겠죠? 헤드 어떠세요, 여러분? 크 헤드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 양산품을 이렇게 뽑아내다니. 다른 것도 좀 이렇게 뽑아주지. 한다이. 듣고 그 있니? 자, 일단 눈 도색 보십시오. 이 사람한테 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약간 이 뭔가 생기? 예, 살아있는 느낌? 이런 게 대부분 눈에서 오지 피부에서 먼저 오진 않습니다. 눈을 굉장히 잘 칠해줬어요. 아, 칠해진게 아니라 프린팅이 굉장히 잘된 거지? 아, 프린팅이 굉장히 잘되있습니다 아, 아주 마음에 들고요. 네, 아무튼 양산품 치고는 굉장히 잘 나온 얼굴 헤드입니다. 요거 커스텀 제품도 나온다는데 플래시백에서 식모로 나온대요 식모 가짜 머리 이렇게 심어가지고 만든건데 사실 그거는 제가 관리가 아 이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스칼렛 위치는 커스텀 헤드를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헤드가 이것도 뭐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근데 헤어가 좀 문제긴 해요 여기 보시다시피 접합선이 좀 심하게 딱 보이고 얘가 이렇게 갈라져요 자꾸 움직이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안쪽 귀가 보여 예 네, 그게 조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자 가동성은요 이렇습니다 가동성은 목은 잘 돌아가는데 역시 머리카락들 때문에 가동에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거 치고는 뭐 나쁘진 않아요 잘 돌아가고 여기 이제 가동을 위해서 분할을 시켜줬는데 요즘 되게 민망합니다 <웃음> 이게 뭐야? 덜렁덜렁 에이, 약간 미역 같죠? 얘도 갈색 미역 같은데 그래도 신경을 좀 많이 써준 게 그라데이션 처리해줬어요 머리카락에 도색 신경 써줬습니다 정수리 부분도 명암을 넣어줬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깨가 조금 좁아 보이는 듯한데 예, 그게 좀 아쉽긴 해요 목의 색감은 그렇게 큰이질감 없이 잘 되어 있고요 목걸이 같은 디테일도 굉장히 잘 살려줬습니다 야 근데 이거 양산품에서 이렇게 미스 없이 칠해주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조형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쓴가 조형, 그다음에 옷 조형 이런 질감 감들 약간 가죽옷 같은 거 레자죠 레자 그죠? 그거 죠그 입고 있고요 텍스처 느낌들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어깨도 잘 움직이고요 네, 위로도 잘 뻗칩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잘 움직이는데 이두에는 절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상태로 움직여줘야 돼서 크게 각도가 꺾이진 않아요 그 대신 밑에 하박이 꺾이게 해준 거는 잘 했습니다 네, 이건 괜찮네요 여기 이중관절은 아니지만 90도 조금 넘게 되고요 네, 손 모양도 좋습니다 오 어? 이거 보이시나요? 요런 디테일 캬, 반지 꼈어 예, 네, 몇개 이렇게 낀거지요거 네, 연질이긴 한데 요렇게 연출할 수 있게끔 연출이 안 되네?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가동성이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진 않는데 그래도 거르적거리는 거 어쩔 수 없네요 여기 명치 쪽에 절개해줘서 조인트 심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요 허리 쪽도 움직입니다. 아이옷조형 굉장히 잘해줬어요. 근데 팔 빼면은 얘 벗겨지긴 할것 같은... 아안 벗겨지겠구나. 이게 붙여놨네요, 여기를. 아무튼 뭐 근데 뜯어버리면 벗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지? 자, 고관절은 연장이 안 돼. 연장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일자 고관절이라서 예, 요렇게 짝다리 짚는 거 아주 편하게 할수 있겠죠? 네, 무조건 균형이 있으니까. 자, 안쪽에 보시게 되면 요렇게 깊게 파여있어가지고 가동에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 뒤쪽으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뒤쪽 이제 반다이에서 잘해주는 엉덩이 조형이 있기 때문에, 어 엉덩이, 오 마블 라이센스 표시되어 있죠. 네, 엉덩이에다 찍어놨네. 예, 안 보이고 뭐 괜찮지 뭐. 아또 엉덩이 조형 좀 너무 이제 정나라게 하 해줬고요. 이 바지도 약간 가죽 재질이잖아요. 예, 요 그런 느낌들, 요거 보시죠. 이런 살짝 광택 주름들 좋아요. 자 구부렸을 때 무릎 관절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요. 자 부츠 보시기 때문에. 부츠가 원래 이렇게 샤이니 했나 잘 모르겠는데 부츠 강 꽤나 괜찮습니다 여기 절개 되어 있지 않아서 가동은 안 돼요 위쪽에서 조인트는 조금씩 가동이 됩니다 발목 가동 잘 되고요 완전 통굽은 아니에요 근데 두, 두꺼운 굽을 신었기 때문에 자립에 나쁘지 않습니다 어우 발 바닥도 봐 이런 거 이런 거 크, 이런 디테일 아주 좋아요 별거 아니긴 한데 티는 안 나는데 왠지 기분이 좋아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뒷모습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허리도 잘 잡아줘 있고 이렇게 텍스처 잘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포징할 때 이걸 좀 퍼뜨리고 싶다 싶으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조금 달궈준 다음에 요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빨리 식혀주면 요런 모양이 잡혀요 예, 그 다음에 포징을 해놓으면 굉장히 역동적인 포징을 할수 있습니다 가려져 있긴 하지만 요렇게 등까지 요런 텍스처 굉장히 심플하네요 하지만 뭐 허리에 스트랩 같은 것다 표현해줬고요 요 정도로 설명해드리고 포징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라 좋아요 스칼렛 위치 첫 번째 포징은 아주 기본적인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거 뭐 생각보다 잡기도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발이 접지가 잘 돼요 발이 작은 여성 피규어 같은 경우는 접지가 진짜 안 돼가지고 이렇게 포징해놓으면 넘어지기 일쑤거든요 블랙 위도우만 봐도 발이 통굽인데도 넘어져요 근데 얘는 오 발이 굉장히 잘 버텨주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생긴 굽이 스탠딩하기 에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도 있어가지고 와나 이거 진짜 제가 포징해놓고 아 포징 잘 나왔다 너무 자연스럽다 이러다가 깜짝 놀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살짝 돌려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쉐입이 나오는데, 머리 보세요, 머리. 우와, 나왔다. 저기가 갈라져가지고 너무나 불편합니다, 보기.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엉덩이, 허리, 등쪽에 이 라인이 정말 자연스럽게 잡혀가지고 이 뒤에서 보면 그냥 사람 라인 같아요 예,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포징을 좀 잘한 것도 없지 않아 영향을 끼쳤겠지만 조형 자체가 워낙 잘 나왔어요 예, 이런 건참 칭찬해주고 싶네요 하지만 옆머리 저거 어떡할 건데 예! 식모로 나오는 커스텀 애들을 사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죠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포징이 잘 잡혔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 다음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렛 위치 땅을 박차고 뛰어오르는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포징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괜찮죠 자연스럽게 잘 잡힙니다 이런 포징도 전시해 나올 때는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포징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넘어질 위험이 있긴 한데 얘는 뭐 스탠드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포징해놓으면 약간 뒤쪽에 전시해도 괜찮고요 이런 포징들을 사실 추천할 수 있는 포징 중에 하나죠 안정적으로 세워놓을 수 있는 거 네, 이런 포징 괜찮습니다 예, 이제는 한번 페이스를 바꿔보고 얼굴을 한번 바꿔보고 포징을 지을 건데요. 얼굴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동자 다르게 돼 있는 거랑 머리카락이 역동적으로 바뀌는 거. 요거 한번 갈아 끼워보겠습니다. 그냥 갈아 끼우는 건 쉽습니다. 이렇게 빼고. 어우 민망해. 여러분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네, 얼굴도 빼주고 얼굴을 먼저 또 껴주고 예, 눈동자 살짝 이쪽을 보고 있는 거 그리고 머리카락 결합해 줍니다 아, 근데 문제는 결합해도 이게 단단하게 껴지지가 않아가지고 오, 오, 이런 느낌 오, 음.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됐네요 자, 요거 맞춰가지고 손도 좀 갈아껴보고 여러분, 일단 반다이 칭찬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얘 예, 이렇게 손에 구멍이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웹슈터 이런 거 아니고요 이 이펙트 파츠가 있는데, 얘를 끼울 수가 있어요. 와, 이거 정말 칭찬해주고 싶네. 원래 손에서 이렇게 딱 올라오잖아요. 그죠? 아, 기가 막힙니다. 이거 빨리 끼고 한번 포징 잡아볼게요. 네, 스칼렛 위치 이런 포징이 잡힙니다. 아, 요거 아주 괜찮네요. 야, 손에다 줄렇게 끼워가지고. 표징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를 쳐다보고 있는 표정이 있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정면으로 보잖아요? 평온한 표정인데 이거 살짝 고개를 숙여줬더니 인상 쓰면서 옆을 째려보는 눈이 됐어요 얼굴이 됐어요 와 대박이다 이거 야, 얼굴에 그늘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데 이거 효과 굉장히 괜찮네요 야 이런 것도다 계산해가지고 얼굴을 만든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역시 돌려보면 이쪽 머리는 괜찮은데 반대쪽으로 돌려보면 보십시오 이게 어 굉장히 멋있죠 이야 멋있어 저도 막 굉장히 감상하다가 이 옆으로 싹 돌아갑니다 네야 이런 포징 좋아요 네 아주 멋지게 돌아가다가 어이 쉐입도 굉장히 괜찮고요 자 머리 보이시죠 머리 갈라집니다 아나이 돌아버리겠네 이거 진짜 붙여놓고 싶어요 진짜 진심으로 저게 진짜 유일한 흠인 것 같아 쟤만 안 갈라줘도 내가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네 아 이거 진짜 치명적입니다 아무래도 이거 커스텀 헤드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얘네가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포징 너무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다음 포징 한번 가볼까요? 갈드 위치, 요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요거, 아, 이펙트 파츠가 가능하니까 이것저것 해보다가, 네, 최대한 머리 안 갈라지고 간지나는 포징을 이것저것 해보다가 요런 포징을 해봤는데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머리가 안 갈라지면서 간지나는 포징 한번 해봤습니다. 요런 포징도 괜찮네요. 네, 스칼렛 위치 오늘의 하이라이트 포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마음에 드는 포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네, 날아가면서 공격하는 그런 포징인데요 약간 꼼수를 폈어요 네이 뒤에 옷자락이 좀 날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드라이기가 없어가지고 어떡할까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스탠드 위에다가 살짝 걸쳐놓는 느낌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까는 훨씬 더 느낌이 좋았거든요 왜냐면 옷이 이렇게 위로 뒤집어지는 느낌이 훨씬 더 역동적이고 멋있는데 스탠드 위에 이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뭐요 나름대로의 뭐 느낌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옷이 좀 떠있는 게 역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리도 쭉쭉 뻗어주고 공격하고 있는 이펙트 파츠도 껴주고. 야, 이거 굉장히 멋있네요. 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스칼렛 위치와 타노스입니다. 그리고 또 타노스가 좋아하는 누나가 있지 않습니까? 누나 좋아해요! 그리고 또 남자끼리 좋아하는 누나 또 만나게 해주는 게 우리 또 의리 아닙니까? 예, 그렇죠?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아, 영화에서, 영화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이 피규어에서 또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는 제가 또 그런 은혜를 한번 베풀었습니다. 네, 이게 피규어가 있으니까 참이런 재미가 있네요. 그런 연출 한번 해봤는데, 아, 이거 아주 대박이네요. 이거 스탠드 아시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거. 이거 좀 나사를 조였더니 타노스를 들고 있네. 이야, 런 느낌 이런 설정이 또 가능합니다 이거 전시해놓고 싶지만 자리가 없고 타우러스가 하나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지만 너무나 기분 좋게 설정이 아주 잘 됐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버전의 스칼렛 위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괜찮으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스칼렛 위치가 여기저기서 막 나온 게 아니라 마블 레전드가 유일했는데 반다이에서 내주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구하기 잘했다고 라 생각하고요 여러가지 퀄리티라던가 구하기 쉬운 거는 반다이 제품이 좀더 쉽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스칼렛 위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반다이 제품을 구하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헤드 조형도 너무 잘 나왔고요 특히나 3D 프린팅이 너무나 선명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양성품임에도 불구하고 박수 쳐줄만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치명적인 것은 바로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거는 뭐 커스텀 매드로 대체하실 분들은 뭐 대체하면 될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이 모양 자체는 괜찮은데 아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또 이펙트 파츠가 굉장히 신박하게 잘 나와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바디 밸런스라든가 프로포션이라든가 뭐 관절이라든가 포징지었을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쉐입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추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또 즐거운 키덜트 생활, 취미생활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 감사합니다.